살짝, 살짝 보고 있는데 어, 어 이건 아홉 명이 빡 차면은 저희도 어어. 한 번씩 다 풀어볼게요. 어. 어, 다 들어오신 거다습니다 아홉 어. 명이 어. 찼으면은 네. 화면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참가자 이제 캐릭터를 한 번씩부터 볼게요. 빠르게. 될것 같고요. 1 170. 7가 170. 나와야 되잖아요. 바로 스분들의 말씀, 말씀 중이신 것 같아요. 네. 어, 어, 어, 네. 들어가서 네. 하나씩 살펴보죠. 됐다, 됐다. 제 것도 한번 소개하고 나빈이도 소개하고 백빈이 소개하고 들 되나요? 네. 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의 내용들을 좀외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오 결승처럼 컨디션 최상 오, <웃음> 어 전부 다다 최상이죠? 새로 깎아온 것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들어오신 분이 카이젠 다이아몬드님하고 제타님이 이제 각 자기 이제 캐릭터 3개씩을 집어넣으신 상태고 네. 맞습니다 제타님이 저승분이 루돌프 츠를하신는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이젠님이 아까 가게를 갖고 오신 분아하하하 이게 화이팅 왔습니다 들어가요? 네 여기서 네. 어.. 이승아빠님오고 이제, 제가 그, 첫 번째, 사실 이게 이번 경기장으로안 맞아요. 몸이 음, 없고, 그때는. 사실 이게 그때 의외로 스킬이 몇개 없는데, 음. 얘가 승률이 90이 넘었어요. 나름 어, 어. 영광은 안 나요. 제가 인적저블썸입이다 아. <웃음> 네, 그런 녀석입니다. 아, 소리가 있네요. 네. 자, 그럼 그 다음은. 나귀님의 고통. 후기였죠.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아니 보관 보관 네. 네. 잠깐만요. 네. 중거리 S가 없는데 네. 보통 나귀님이 중거리 S가 없으면 이거 그냥 버리라고 했거든요. 아 적성이 없는거는 이게 어도 이런걸 어떻게든 3년을 넘겨도 붙이고 싶어도 붙이기 못하는 건가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일단은 패시브는 잘 붙은 것 같아요 어.. 요즘에 핫한 멘즈죠가 <목소리> <저는 목소리> 중요한 것은 커피자서마면맞습다 맞습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 제가 진지하게 준비하는데 알아듣을니다 아.. 진짜 깜짝이야 피렵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기도했고 있어요 네.. 해요 네, 네. 불안하네요. 앵클링부도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참가자분들은 어? 어? 어? 어 다시 들어가면 셨죠 다시 들어가면. 다른 참가자분들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니림의 앨범스로파어스테이보다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 잘른 것도 없어요 영양 보번 짱구가 하나 있고요 앵클링마가 있어요. 이 안에 역경마가 있는지 없는 궁금하네요. 레이처가 없네요. 아이터가 없어요. 레이터랑 웨딩만 없네요. 김수, 김 그리고 이 그러고, 그러고 이어나 그러데요 그러고. 그주가세 명이네요. 동주가 많아요. 세3이3 3 3만 원. 3만 원. 3 3만 원. 3만 원. 3 3만 3만 원. 3 3만 원. 3만 요3 3만 원. 3만 원. 3 3만 원. 3만 지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3 자. 리바! 로드카. 로드카! 리바 황기! 저희 출발이 뭔요 출발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이런 느낌이라 이렇게 네. 레이스 좋았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화이팅이다, 화이팅! 화이팅! 이팅 화이팅! 항상 넘쳐요 근데 옆에는 좀 황제! 맞습니다 네. 아. 역시 레이스에 절대 넘쳐 황제에게 있단 말이죠 어. 아이쇼 우리 또 회장님이시죠? 큰혜성학교네 네. 저희 셋 중에 승자는 안나홍이 높이네요 아 그래요? 저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봅니다 본인의 네. 말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까? 아 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그래요? 올라오신 분에또 이기는 게 아하 아,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고춧가루 한번 쉽게 훌려보겠습니다 <웃음> 경기 한번 들가죠자 단순 경기장 하트하트 가시면 그렇죠, 그렇죠. 오의 어, 후반에 네. 진행되는 고장합니다한신자팀 2100m 대규모 이거 어, 가 인기 1등에서도 궁금하네요. 발라나われる 한신 레이스죠. 시바 2200m. 이요 3番人気はこの子です 2番人気はこの子です 2番人気 2番人気 2番人気 1番人気, 1番人気? 6番オグリギャップ 私が一番期待している馬娘気合い入れてほしいですね各馬娘ゲートに入って大勢となります 아, 자, 일단 미은없습니다은 일단은 고주가세영봉마르젠스키명과비어노브로이 달리고 있는데 이두명의마르제스이 누가 앞으로 나갈 수가 일단은 거의 이 있기 때문에 고주 오! 머니가 가실 수 있는 곳은 어가가오수수 있는 오! 니가 오! 니가 가실 수 있는 곳은 어머니가 가실 는 곳은 어가는니가 가실 수는 곳은 가수 있는 오! 오! 오! 니 오! 오! 오! 는니있있는 그래서 이제 중단 향에서 내려가고 있죠 네. 네, 가면 되는데요 자, 우리 스소로만넘가면서 마지막에 고왔토리가지는여데요 네, 가 오버리크였습다사랑으로 아, 아 키워낸 녀석이거든요.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아,